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5g 관련주 어, 텔레필드나 기가레인 아주 좋았죠 텔레필드 상한가를 가면서 아주 시장을 주도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종목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g 이 상승의 배경은 삼성전자가 일본 통신사업자와 같이 이 5g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 검증에 성공했다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슬라이싱 기술에 대해서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5G는 초고대역 주파수를 사용한 통신 기술이죠 그래서 요즘 핫한 분야가 로봇, 또 로봇이 또 운행을 하려면 로봇주행, 또 자율주행차, 사물인터넷, 메타버스 이런 이 분야에서 5G가 아주 빠르게 도입되고 있다는 거죠 이또 5G가 없는 이 로봇이라든가 자율주행 이게 기대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이 5G 아주 좋았습니다. 또 한국 정부에서 양자를 양자 기술을 12대 국가 전략 기술에 포함시키면서 또 정책적으로 2조 원 가량의 또 이런 양자 기술 타당성 조사를 해서 투자에 나선다는 이런 소식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이 5G는 이제 4G에 비해서 초연결, 초저지연, 초고속을 표방하고 있죠. 그리고 이 네트워크 슬라이싱 기술이라는 게 단일 망을 통해서 뭐 4G가 이 단일 망을 통해서 했다면 이 5G 같은 경우는 어 다수의 독립된 가상 네트워크로 나눠서 어 이렇게 분배해서 제어하기 때문에 흐름이 어 끊기지 않는 흐름을 좀 유지할 수 있는 망이 이제 안정적이고 고속으로 그래서 어 자율 주행을 하는데 중간에 뭐 끊기거나 뭐 이러면 큰일 나겠죠. 그래서 끊기지 않는 또 고속으로 연결될 수 있는 망을 이렇게 통신망 또 이, 버지망을 나눠서, 뭐, 물류, 농업, 차, 공장, 요렇게 나눠서 했다는 개념이 이제 요, 요 개념도고. 또이 수혜 종목을 보시면, 이제, 오늘 보시면 텔레필드, 광정송 장비가 아주 좋았죠. 대한광통신 같은 경우는 뭐, 뜨지 못했지만, 텔레필드가 움직였고, 또 솔리드, RF, 뭐, 요런 종목들, 어, 거의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이 통신사들, 뭐, 요런 종목들도 있었습니다. 어 그리고 어, 이 5G 시장의 규모를 보시면 뭐 성장률이 뭐 어때요? 눈부신 성장률을 보이고 있죠. 21년 5조 대에서 9조 대 거의 뭐두배 가까이 이런 상승하는 어, 이런 시장의 그 어, 규모가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어, 성장 산업이라고 볼 수가 있죠. 5G 어, 그리고 양자 모 관련 주 보시면 텔레필드, 기가, 엔텔, PP. h, f, r. 그래서, 양자, 암호, 플러스, 5G, 요런 주들이 가장 좋았습니다. 아, 그리고, 네트워크 구조와 국내 통신 장비 업체, 요, 요, 도표를 보시면, 어, 광 네트워크 장비 쪽, 어, 텔레필드, 코이버, 우리넷, 오이솔루션, 대한광동신, 우리로, 뭐, 요런 기업들이 있습니다. 광, 어, 광 네트워크 장비 기업 쪽에. 그리고, 운영은 이노와이어, 또 뭐, 윈스, 텔코웨이, 가입자망, 뭐 다산 외에 이런 종목이 있고 또 기지국 관련해서는 에이스테크, 또 중계기의 솔리드, 스몰셀 기업 중에 이노와이어리스 뭐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살펴보실 5G 관련주 현재가를 보시면 뭐 특징을 보시면 텔레필드가 상한가 가면서 가장 좋았죠. 시가총액을 보시면 280억대 수준입니다. 두 번째 높았던 기가레인, 또 엔텔스 실적이 다 찍히지 않는 기업이죠. 하지만 시가총액을 보시면 이제 1000억 원대 또 600억대 또 PPI 282억대 아주 뭐 소형주들이 아주 날르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이제 그나마 이제 찍히는 기업도 보시면 HFR 얘가 주당 4,800원을 벌면서 어는은 7배 수준 이제 가장 많이 벌죠. 여기 있는 기업 중에는. 어, 그리고 어, PBR의 이이 이 5G 관련주 평균 PBR이 2배 수준입니다. 어, 그리고 이 2배 때에서 아, 그리고 이2배대에서아못 미치는 기업들 보시면은 어, Y솔이 0.5, PBR 0.5, 서진 0.9, 코이벼가 0.5배 5배 수준이고 이 퍼는 가장 낮은 놈은 이제 이수페타가 주당 1,272원을 벌면서 퍼는 5배 수준입니다. 시가총액은 4천억대 수준이고 PBR은 오킨스가 8배 수준으로 여기 있는 종목 중에는 이제 가장 높죠. PBR의 평균 2배 수준대에 비해서 이제 아주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어, 그리고 뭐 RF나 PF, 어, PI 첨단이 같은 경우 이제 3%대 5위까지 3%대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기업들은 어, 실적이 이렇게 뭐 찍히는 기업들이죠. 어, 대부분 실적이 찍히고 PBR은 2배대 수준에 있습니다. 어, 그리고 어, 부채 비율이 낮은 놈을 보면, 이제, 이 11%대로, 이제, 가장 낮죠. PBR 가장 낮고, 이거 낮습니다. 펀은 12배 수준이고, 시가총액은 1900억대. 어, 그럼 간단히 아래 몇 개의 종목 한번 차트 보시겠습니다. 어, 먼저, 텔레필드가 오늘 사가가면서 아주 흐름이 좋았죠. 이, 텔레필드는 광정성 장비, 통신기기 전분업체입니다. 그리고, 어, 이, 이백범망 제품을 주로 이제 생산하고 있고 어, 또 양자 암호 기술 전문 회사 이 자회사인 FISIS 어, 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관련 주로 좀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주요 실적을 보시면 어, 요 텔레필들은 어, 국내 기업 중 처음으로 제주도 어, 특별자치구 통신망 사업, 또 대구 광역시 정보통신 구축 사업, KT 또 기간 구축망 또, 2600여 개 우체국 연결한, 어, 차세대 정보 서비스 망, 또, 군 경찰 재난 관련, 어, 안전 통신 망 구축 등 아주 굵직굵직한 사업들을 좀 했었죠. 어, 그리고, 어, 엔텔스, 어, 엔텔스의 흐름을 보시면, 요렇게, 2B1선까지 이제 돌파하면서 아주 좋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엔텔스. 어, 얘 같은 경우도 이제 5G 관련주, 어, 스마트홈 스마트 빌딩 관련돼서 움직이고 사물인터넷 서비스 기업이고 클라우딩 컴퓨터 기반 빅데이터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기가 레인 어, 얘도 보시면 요 2000원 라인 대에서 어, 계속 이제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이죠 하지만 어, 2 0일선을 얘도 이제 돌파를 해주면서 어, 아주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어, 기가 레인은 어, 반도체 장비 사업이 주 사업이고 RF 통신 사업, 그래서 이 5G 관련 주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어, 삼성전자 북미 5G 단독 공급사죠. 그리고 안테나 또 필터 모듈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삼성전자에. 어, 다음은 PPI. 얘도 201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어, 그리고, 예, 마, 얘, 마찬가지로 삼성의 안테나 필터 모드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PPI. 어, 그리고 A, HFR. 어, 양자 암호 송순신부 개발 관련주로 또 움직이죠. 그래서 양자 관련주고 또 어, 이 실적을 한번 잠깐 살펴보시면, 어, 이 매출, 뭐, 계속 이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죠. 영업이익률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순익, 마찬가지, 뭐, 계속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어, 또, 부채 비율 보시면 이제 85%대 수준, 또, 이 주당 이익을 보시면, 어, 1, 22년, 1분기에 349원, 2분기, 어, 또, 1500원, 2900원, 이렇게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다음은 오이 솔루션입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지금 21선에서 어, 지지받으면서 이제 움직이고 있죠. 그리고 얘는 주력 제품은 광 트랜시버, 어, 요광 트랜시버, 요 내용은 요런 내용입니다. 어, 그리고 RF, HIC, 어, 무선 통신과 방위산업류에 사용되는 어, 질산칼륨 트랜지스터, 또 전력 증폭기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 유일 기업이 이 RF죠. 얘도 보시면 뭐 11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어, 보이고 있습니다. 좀 200일선에서 한번 어, 부딪히고 좀 조정을 받았지만, 어, 현재 모든 이평선이 이제 다 모였죠. 200일선을 뺀 나머지 이평선들이 어, 다 모이면서 오늘 3% 가까이 반등을 했습니다. 어, PI 첨단 소재. 어, 얘도 지금 뭐 1월부터 어, 반등을 시작하고 있죠. 어, 그리고 고점은 작년도 어, 5, 5만 천 원대가 어, 최고점이었죠. 그래서 여기 어, 쌍봉으로 이제 무너지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휴대폰 방열 시트, 디스플레이, 어, 5G 2차 전지 관련된 이런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죠. 어, 그리고 글로벌 판매 1위 기업이고 또약 점유율은 30% 정도 됩니다. 그리고 중국 매출이 아, 50% 차지하고 있고 또 배당률도 좀 어, 상당히 이제 높은 기업이죠. 어, 21년 기준으로 이제 3.33%가 나오는 기업입니다. 어, 그리고, 어, 이, 예, 재무제표를 한번 잠깐 보시면, 이제 매출액, 뭐, 이렇게, 어, 거의 700억대 수준에서 계속 이제 가고 있고, 또, 어, 영업이익률은 이제 20%대를 보이고 있는 어, 기업이죠. 그리고 주당이익은 이제 400원대, 뭐, 요런 기업입니다. 그리고, 어, 배당금을 보시면 이제 300원, 700원, 1000원, 뭐 이렇게 해마다 이렇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 와이어리스, 얘도 지금 보시면 뭐 10월부터 계속 이제 상승하고 있죠. 그리고 200일선을 더 이상 이탈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얘는 이제 스몰셀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 통신, 어, 통신용 이제 시험계측 장비, 그리고 스몰셀 사업이고, 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5g 가 계속 이제 많이 사용될수록 어, 이 주파수 도달 거리가 짧아지기 때문에 이 설치 환경에 구애를 받지 않고 낮은 비용으로 어, 이 높은 성능을 보장 받을 수 있는 이런 스몰셀 시장이 앞으로 좀 확대될 거라는 기대감으로 좀 움직이고 있죠 어, 그리고 이수 페타 이런 pcb 업체입니다 어, 그리고 뭐 펀은 이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죠 상승 흐름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0일선 도달 직전에 있는 이수페타 얘는 이제 글로벌 시장점유율 2위 기업이죠 와이솔 얘는 이제 쌍바닥을 찍으면서 반등을 했습니다. 지금 6천원대에서 두번에 걸쳐서 이제 이중바닥을 찍고 지금은 계속 이제 1월 이후에 쉬지 않고 이제 상승하고 있죠 이예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 탑재 RF 부품을 상 부품을 생산하는 기업이 y 손입니다 다음은 이제 솔리드. 얘는 전고점인 7,000원대에 가장 이제 붙어 있는 위치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유 무선 통신 장비 중계기가 대부분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습니다.